그트왔어요 여기 베트남에도 짬뽕이 있대요. 베트남 짬뽕 처음 들어보셨죠? 네, 한번 가보실게요.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 요거는 베트남 짜다 네, 냉녹차구요 요거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무료 아닙니다 짜잉 네 매운 고추 여러분 나왔어요 퍼롬 퍼롬은 내장국수 내장 쌀국수라 그래야 돼요. 블로미 내장이니까 비주얼이 짬뽕이랑 비슷하죠? 뭐뭐 들었나 좀 볼까요? 곱창 들었네요. 곱창. 곱창이에요. 내장 쌀국수. 고기도 들었고요. 일단 고고. <목소리> 일단 국물 맛을 보고 고추를 넣을게요. 어우, 진짜 얼큰해. 오, 맛있다. 우와. 고추 안 넣어도 되겠는데? 음! 술 먹은 다음날 해장으로 진짜 가고 끝내줘요. <웃음> 와, 양도 진짜 많아. 흑백이 아니고. 일반 쌀국수 6만동 하는데요. 3,000원 정도. 근데 지금 이거는 12만동이거든요. 배로 비싸요. 그런데 양이 진짜 많아요.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양을 더 많이 한것 같아요.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거 반만 먹어도 될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양도 많고. 여기 오셔서 이펄옴으로꼭 해장 한번 해보셔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다 먹었는데 이 국물은 집에 가서도 생각날 것 같아요 어 <웃음> 아, 배불러 고습니다